검사는 죽이는 수사를 명성을 얻고 검는 수사로 돌을 얻는다. 음. 검찰이 지금 그 텍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수사지휘권을 일부 포기하겠다. 경찰의수사종결권을 주겠다 라면서 특수수사와 기업수사 계속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법조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사건은 돈이 안되고 특수부나 금조사건은 큰 돈이 되겠습니까? 뭐 한건에 수십억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끝까지 놓지 않아야만 퇴직 후에 전관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들의 시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늦는 거다 라는 주장을 저희 취재에 의한 제보자 스가 했고 저도 상당부분 취재를 해보니까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선 어, 김영준 검사의 비위가 알려지고 알려지기 전에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김영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웃음> 최초 인지하고 난 뒤에 서부지검이 대검에 보고를 합니다. 5월 달에. 그런데 넉달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9월달에 언론 보도가 있음 뒤에야 특별 감찰팀을 꾸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 스폰서 김씨가 현직 검사들, 김영준 검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현직 검사들에게 성매매를 보이는 시켜줬다 라고 진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가 없는 부분에서는 차후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진술 조서에서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수사했던 검사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김영준 검사의 그 매물 혐의를 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성매매까지 자기들이 들여다보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김영준 검사의 주 혐의가 금품 및 향은 적대였거든요 그, 걸 거기서 유독 성매매만 뺐다. 라는 건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서포도김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검찰 조직이 크게 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두달 전에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이 됐고 오병호 민정수석의 처간땅 비리 의혹이 언론에 아웃됩니다 <웃음> 검찰 조직이 어, 검사들이 자기한테 성매회까지 까서 검찰 조직 다 죽일 거냐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스포서 김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의폐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진들을보도할 거고요. 현직 검사의 사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도 현직 검사인 분인데요. 손영배 검사라는 분인데, 당시는 에 중앙지검 첨단검사부장이었고 지금은 고검에 가 있습니다. 이 손영배 검사가 어, 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일조를 했냐면, 먼저 한별의 기자에게 통화를 해서 이게 정확히 확인된 팩트냐,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고요. 또한 가지는 스폰서 김 씨와 어, 김영준 씨 거래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말, 말하자면 이제. 어간 분노를 한 셈인데요. 이런 것들이 근데 검찰에서는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수영배 검사는 정의서 한장쓴 걸로 이 사건에서 책임을 면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어, 김영준 검사를 도운 전관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수정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 분이 이제 검찰에서 7년 정도 일하다 2007년 정도의 옷을 모습, 벗은분인데요 어, 김영준 사건 개입을 하죠.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스폰서 김 씨의 변호인으로도 선임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의뢰인이었던 스폰서의 참여 변화 번호를 넘기기도 하고, 검찰에.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징계도 받고, 지금 뭐, 법원에서 유증 혐의로 지금, 유죄도 받은 상황인데, 문제는 박수정 변호사가 당시에, 남부지검에 본인이 피의자로 걸린는 사건이 있었고, 본인이 변호사로 변호하던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영준 검사에게 지속적으로 향금도 적대했고 돈거래도 개입을 했고 김영준 검사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와 수사 책임자 간의 주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고요. 그 이제 박수종 변호사를 저희가 추재 해보니까 이번으로 넘어가서요. 이 박수종 변호사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잘 알려진 큰 손입니다. 별명이 이제 박재벌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뭐 이제 주식시장에서 불린 돈만 몇백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박수정 변호사의 1년치 계좌 내역을 입수해 보니까 1년 동안 오가 이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계좌에서 그 정도로 이제 주식시장의 큰 손이고 여러 회사의 지금 현재도 여러 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박수정 변호사가 금강원에서이 사람의 여러 금융범죄 혐의에 대해서 포착을 해서 이것을 수사 의뢰를 하게 되죠 남부지검에 근그 수단 의뢰된 상황에서 박수범 여사, 김영준 검사는 시상이 됐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네건 중에 한 건은 불기소가 됐고요. 세 건은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혐의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도 있고 대량 보유보고 일부도 있는데 대량 보유보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어,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이것을 필로 해서 검찰이 이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쓰이는 혐의인데요. 그런 추가적인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중에 한 사건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도 의심되고 이 그러니까 검찰이 불법대출금으로 사들인 회사를 k t n s 사건이 한게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죄송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불법대출금으로 사들인 회사라는 걸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 박수정 변호사의 아내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박수정 변호사가 천문학적인 어, 수익을 거둬들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약식 기술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준원 상상인 국민구 대표 관련 사건이 있는데요. 이 유준원 상상인 국민구 대표와 박수정 변호사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저희가 박수정 변호사 1년씩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웃음> 들여다봤더니 1년 동안 9 0 0개 정도 서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하루에 한세번꼴이죠 친한 사이인데 유준원 사장의 금융부 대표는 굉장히 주식시장 유명한 분이에요. 그 무자본 M&A나 이런 쪽에 이제 돈을 대주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어, 스포츠 서울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 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대표가 어, 전주로 등장을 해서 본인의 돈 10억 원을 투자해서 주가조작 작전에 들어가고 한달 한 만에 20억 정도 수익을 거두게 돼요. 이 사건을 검찰 수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서가 되는데 유준원 회장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 그 배경이 뭐냐 저희가 공부해서 들여다봤는데 당시의 변호사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박수정 변호사였고요. 과연 박수정 변호사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 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박수정 변호사의 통화 내역을 가지고 현직 검사들의 번호 한천 몇백배를 구해서 쭉 비교를 해보니까 그중에 현직 검사 22명 정도가 그 시기에 박수정 변호사와 긴밀히 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그 중에서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호 민정수석의 오른팔로 불렸던 주진우 전 검사,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i 검사들과의 컨넥션 l 에 의심이 되는 사 l 이 저희가 보도에서는 f a l i t 명을 e bit of a little b 배 검사 f a l i t t l 전 b i 검사, 지금은 i t 장 l e b i 나가 있습니다. 조상준, 현대 i 형사 부장, l i 정 t l e b 차장, 이원석 현대 t 기조부장 이런 분들이 최소 20회 이상, 30회 가까이, 30회 이상, 어, 그 수사를 받던 시기에 박승변호사와 통화를 한 분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개인적인 통화다, 혹은 아예 해명을 하지 않거나 사건 관련되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문자메세제 내용까지 입수해서 들여다봤더라면 더 확실히 알수 있었겠지만, 그거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수사를 한다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검에다 이 부분을 물어봤던 대검에서는 당시 박수정 변호사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통화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박수정 변호사, 이거를 제가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보기관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취재 과정에서. 박수정 변호사가 남부지검에서남부지검에 이제 금조부가 있고 증거범죄 합종수단이 사 있으니까, 여기에서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공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을 저희가 제대로 수사하면 박수정 게이츠로도 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취재 내용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는 <웃음> 것이고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희 내용 두 번째까지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 내용은 죄수를 활용한 특수부 금주 부수사입니다. 저희 보도를 보시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남부지검 금주 부수에 참여했다. 야고스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은 뭐 출정 기록이라든지, 일기라든지, 당시 사용했던 아이패드라든지, 뭐 이메일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신분으로 수사를 한 것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저희가 김인혜 교수님께 이 여쭤봤습니다. 형사수송법 교과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의 의견은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이런 수사는 다 원천 무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왜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권한, 권한이 없는 죄수들이 수사를 하느냐 유법이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죄수들을 활용한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특수부 혹은 금조부 수사에 굉장히 결정적인 키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다른 사례도 지금 추를 중인데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제 검사가 죄수한테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수 중에도 브루퍼 역할하는 죄수가 있어요. 이 죄수는 다른 죄수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죄수들이 연루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첩보를 입수를 해서 특수부 검사한테 갖다 주죠. 특수부 검사는 그여 가지고 이, 검, 이 죄수에게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검사실로 불러서 짜장면도 사주고 와서 뭐 전화도 하게 해 주고 친한 사람 불러서 면회도 하게 해 주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럼 죄수는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조직을 하냐면 이 죄수가 이제 현의 외에도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돈 많은 죄수한테 이 죄수한테 돈을 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죄수는 어, 정보는 없지만 돈만 돈 있는, 어, 돈, 돈만 있는 죄수도 현의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방치 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외하고 있고요 그 이걸 보니까 특수부사에 큰 문제가 있다 민지수사라는 곳이잖아요 민지를 해야 되니까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니까 죄수들을 쫓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번 인지한 사건을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압력이 시달리게 되고, 저는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출재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밖에도 죄수 브로커, 아까 말씀드렸죠. 죄수 브로커 양산하고, 금품거래를 조장하고, 법에 없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제 제가 취재 관련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수사 지휘권을 잃고 포기하겠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 라면서 특수수사와 기업수사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저희 제보한 제보자 X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조시장에서 이제 법조시장, 변호사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검사는 굉장히 명언으로 회사 됐는데 방송이 왜. 검사는 죽이는 수사를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불을 얻는다. 물론 모든 검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일부 특수부나 금주부의 일부 검사들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법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사건은 돈이 안 되고 특수부나 금주부 사건은 큰 돈이 되 됐습니다. 뭐한 번에 수십억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끝까지 놓지 않아야만 검사들이 퇴직 후에 전관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들의 시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늦는 거다 라는 주장을 저희. 취재에 의한 제보자 X가 했고 저도 상당부분 취재를 해보니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의 자기 직구감사에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저희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에도 들어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누가 감시하냐는 거죠. 검찰의 직 수사를 보면서 저는 저희가 사건 기록을 쭉입어해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볼수 없는 거잖아요. 사건 기록이 당사자만 볼수 있는 건데 마치 검찰의 수사 과정에 블랙박스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인풋으로 아, 어느 피의자 몇명 들어가고 어느 혐의 언론에 알려진 몇개 혐의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아웃풋이 딱 나온 걸 보면 아왜 그런 아웃풋이 나왔지?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블랙박스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본 검찰의 특수부가 어, 증거 조작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년 전에. 그래서 몇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법이 입법이 됐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 과정을 녹화하는 법안이 입법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그게 자, 올해 6월 1일부터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진술 조작, 어떤 증거 조작, 어떤 입원 유린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이 블랙박사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여기 계신 의원분들께서 꼭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이제 어, 이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에한 가지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 위법 사항도 아닌데 왜안하고있을까 라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변호사 선임 내역을 공개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모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지방변호사회에다가 선임계를 경유해서 인지스트를 붙여가지고 이제 선임계를 내잖아요. 그럼 변호사회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공개를 하더라도 <웃음> 어떤 전관 검사가, 어떤 전관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선임했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검사들은, 어떤 변호사들은 아예 선임계를 안 하고 과태료를 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죠.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얘기지만 전화별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선임하는 경우에 이게 적발됐을 경우에 저는 그것을 받아준 검사까지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도좀 지금보다는 공개 조건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감시, 언론과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감시안에 검찰의 수사 과정이좀노였으면 좋겠다라고 취재를 하면서 이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